잘생겄어요 잘생겄어요 잘생겄어요 형 지금 7시에 7시 아침 7시입니다 아침 7시 아, 오늘 저희는요 야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이 베트남에서 사회인 야구인데 이 베트남 팀하고 한국 팀하고 해서 경기 시합을 해요 어, 우리 형님들이 이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사이좋게 잘 해, 마무리 해가지고 어, 좋은 결실을 했으면 좋겠고 님도 보고 똥도 따고 거기 가서 좋은 인연이 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어, 들이대 보겠습니다 자 고리안팀 화이팅이고요 자꾸기도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관중석에서 영상을 촬영할까요? 어? 그래야죠 흑신방송 사신방송 흑신방송 안녕하세요 너 플레이 블랙 첫 베트남 선수들입니다 상당히 젊어요. 젊은 층입니다. 어, 기자도 좀 많이 온것 같고 상당히 규모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한번 던져보실래요? <웃음> 아 우리 여자 선수들도 있어요. 네이 바이바이. 신변권. 신변권. 신변아? 노. 빠졌어요? 21 21. 응. 21. 어. 노. 바선는이하게 얼굴을 드요 안녕하세요. 아유, 베트남 친구들. 콜 안녕하세요. 콜 Hello chạy trong khuôn khổ hộ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thành phố hồ chí minh lần thứ 9 cũng chính là lý do c ủ vui lễ ngày hôm nay à, thay mặt ban tổ chức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cảm ơn hội bốn chạy thành phố hồ chí minh đội bốn chạy và bốn mèo việt nam lên trao tặng nha xeo nè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한 거예요? 동남이에요? 동남이에요? 아. 5년, 제가 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천천히 천천히! 아. 그치? 세컨, 세컨, 세컨! 세컨. 오케이, 응, 아, 아, 아, 아, 아. 어, 파이팅 <웃음> 피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우나아 리드 좀 해줘야 돼. 던지고 나서 리드를 내, 안뛸 거면. <목소리> 다음 타자예요. 5번, 3, 4, 5. 네. 제구가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볼, 한, 볼 카운트 하나면은 이제 밀어내기 한 점입니다. 오 역시 지금 위험해요. 제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볼입니다. 풀 카운트. 오 쳤습니다. 자 높이 뜬공 플라이. 어 잡아냈습니다. 단독이 좋아요. <웃음> 아형 하이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저게 형님이 저 형님 이 뺏어 가셔가지고 하이가 너무 예의 없는데? 왜 이렇게 올려? <웃음> <웃음> <와, 웃음> <번떡이네. 정말 좋아. 웃음> 투구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잘 던져요. 제구 좋아요. 확실히 야구의 선진국. 공도 빨라요. 다 가운데로 꽂힙니다. 아, 예, 아웃습니다. 이제 아웃. 오늘 좀 많이 바쁜 재석이 형. 네. 힘들어 죽겠네. 반가야. 반차야. 반차야. <웃음> 우리 행철이 형님 나왔네요. 좋았어요. 연이 야, 형 님. 오케이. 나이스 아, 형님. 가라오케 자극이 좋긴 좋았네. 한건 했네, 형님. 아 이거 호치민의 날씨는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웃음> 자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비가 갑자기 우두둑 쏟아졌다가 지금 조금 마른 상태여가지고 음, 음 뭐죠?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유튜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에라이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에 김 선 선풍기. no uh, 토복아이 <몇> 선풍기, 선 아니야, 이 아, 이라 아, n o w o k i 아 그래? 알았어. If if she i <몇> <몇> 또 l 기저 e i like b i like yeah. ah, so. like b i m b 비빔밥 p o 비빔 i b i m p o p Bibimpop. b i b i 냉면 b i b i m b i p o p b i b 잘생겼어요